그럼 양반들, 오우. 아우 아우, 부러질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네, 상주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예, 정말 스타워즈 팬이라면 너무나 재미있게 보셨던 만달로리안 피규어를 한번 가져왔습니다하토이 딘자린 피규어, 그리고 쿨일 앤 블로그! 거기서 또 보너스로 엑스 울브스와 보가탄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인공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만날로리안의 이 기본적인 딘자린 소체가 저만 해도 지금 벌써 한세채 갖고 있고 이게 벌써 네채 째인데 이 친구를 또 갖게 된 가장 큰 배경 뭐겠습니까? 엄마스크 헤드가 이제 최초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혹시나 이거 보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신 수도 있겠습니다만 챕터 2에 보시면 그 수프 바이크 타고 가다가 이제 한번 파괴되잖아요 그 바이크가 그렇게 되면서 그 도적들하고 좀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러고 주면은 제트팩 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제트팩을 줬다가 제트팩 이제 발사 이제 시키면서 그로그를 얻게 되고 그 수프 바이크의 잔해에다가 이렇게 막 덕지덕지 걸고 사막을 걸어갔던 그 장면을 뭔가 연상시키게 되는 네, 그런 피규어 되겠습니다. 이런 보바펫 헬멧들, 요거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드래곤 이제 죽여주면서 거기 보안관한테 네, 그 미션으로 이 만달로리안의 갑옷을 얻잖아요. 네, 만달로리안 피규어를 통틀어서 한 채만 가져야 된다 하면 사실 저는 이 친구지 않을까.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포즈를 딱 멋있게 잡고 있는데, 예, 또 역시나 그런 거 너무 귀엽죠. 루즈들은 거의 비슷하고 지금 딱 보는 순간 가장 차이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만달로리안 6분의 1 스킬도 다 너무나 좋다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겠습니까? 헬멧이랑 이 베스카 아머 자체가 회색이에요. 회색. 근데 이 친구는 드디어 네, 이렇게 데미지 처리를 해줬지만 이렇게 광이 나는 요 색깔을 이제 넣어줬습니다 사실 요건 초기 암호 버전이어서 헬멧만 비교를 해놔, 해봐야 됩니다 헬멧 보시면 어떻습니까 회색에 거의 가까워요 이렇게 비교하면 이제 확실히 네 비교가 되겠죠 혹시나 이 슈퍼바이크 그다음에 블로그 네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영상 요거 보시면 네 제가 라이브로 언박싱 했던 것들 아마 보실 거예요 간절은 뭐 비슷합니다 네 요렇게 항상 요 정도의 가동 범위들을 이렇게 네, 자랑한다. 그래서 예, 블로그에 역시나 태울 수도 있고 네, 바이크에 또 태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루즈들을 한 번씩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스타워즈나 이런 데는 꼭 이런 흙바닥 표현. 네, 또 사막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흙바닥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발자국 두개 나와 있고 여기에 꽂아서 얘를 여기에 얹어주면 됩니다. 약! 약간 왼발을 좀 앞으로 조금 좀 뺏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로브 왼팔을 네, 이렇게 앞으로 하고 있는 예, 스태츄입니다. 움직여지진 않아요. 고개만 돌아간다. 얘는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네, 주기이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라이플이. 베스카창, 퓨어 베스카창. 다크세이버도 들어있네요. 예, 보가탄의 것인가, 모프기디언의 것인가, 딘자리의 것인가. 예, 또 아래층에 또 있습니다. 이게 예, 루즈 부자입니다. 야, 이거는 예, 안에 그로고를 태울 수 있는 그런 보작인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귀여워. 쭉쭉쭉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기 파츠들은 화염, 피슬링 버드에서 나가는 미사일. 요거. 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권총이랑뭐 이런 나이프들은 네, 동일합니다. 이거는 봐도 봐도 멋있어요. 음... 아 그리고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네. 과감하게 여기를 빼주고 요거를 또 넣어주면 다크 세이버가 네 이렇게 나오지 않은. 네, 이렇게 닫힌 모습 그리고 제트팩 이렇게 또 자석으로 또 예쁘게 들어가 주고요 이런 아, 이런 짐 가방들 여기에 이제 그 드래곤의 고기들 막 넣어서 네, 이것저것 잔잔발이 싸가지고 스우프 바이크의 잔해로 이제 이렇게 들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이크의 핸들이죠 이게 이거여야 되는데 네뭐 이렇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제 이런 거에 떼 왔다라는 거. 예. 드라마 보바패스로 연결되는 제트팩과 헬멧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짐들을 그냥 걸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설명이 다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안 걸어도 되게 미리 세팅들을 또 이렇게 해줬어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오. 제트팩도 그냥 여기다가 꽂게 돼 있나? 이 좌석이 있나? 왜안 붙는데 왜? 아 고리가 있구나 뒤에. 아 어쩐지 어머어머. 아우 아우 으, 됐다. 굉장히 뭐 보따리 장수 같은 이런 느낌을 줘야 되고요. 음. 아, 이가모놀 다한 거지. 으. <웃음> 으. 무서워. 거의 목이 꺾였는데. 뭔가 되게 옛날 저기 로마 시대막 노예같이 나오네. 뭐 제가 생각한 이상과 현실이 뭐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웃음> 이런 느낌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등짐을 치고 걷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 플로 이제 총들까지 같이 장착을 하면 풍성한 루즈의 느낌을 또줄 수가 있고 그거 외에 이렇게 하나 끈이 달려 있는데 이거는 스우프바이크에 또 이거를 또 구입을 하셨다. 뭐 별매로 샀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이렇게 묶어서 장착을 해서 할수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자 그러면 딘자리네 헤드를 한번 또 바꿔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네요. 오, 멋있어요. 페드로 형님의 얼굴, 네 너무 좋죠. 이렇게 팔자 주름, 뭐 미간 이런 부분들도 표현들이 굉장히 좀잘돼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수염장국들도 너무 좋고요. 특히나 뭔가 헤어 컬이 되게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 네 앞에 머리랑, 네 위에 이런 까치집들이, 오기존에네또이 하토이의 헤어 조형이라는 건좀또 느낌들이 좀더네 달라진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제 중복되는 추가 루즈들은 따로 이렇게 안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하나 뭔가 달려 있어서 여기 뭐 필인가 뭔가 했더니 얘가 이렇게 걸수 있는 네, 이런 루즈네요. 어? 어, 이런 것들. 여기다 같이 또다 걸고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보부상 느낌의 네, 딘자린을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쿨일 할아버지 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박스가 굉장히 크죠. 이또 블로그는 사실 라이브 때 보여드렸었죠. 요것도 그때 라이브 영상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쿠일이 또 주인공입니다. 쿠일 완전 초반에 그죠. 또 도와주시는 또 우리 쿠일 할아버지 이 블로그를 뭔가 뛰는 야생마를 뭔가 조련하는 듯한 그 서부영화 그런 느낌을 좀 마주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블로그를또이렇게 둘이 탈승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었기 때문에 블로그가한채더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네,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쿠일 할아버지고, 쿠일 할아버지의 오 루즈들 또이렇게또 들어있고요. 와, 봐도 봐도 못생겼습니다. 예. 바도 봐도, 봐도 적응 안 되고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만달로리안은 이 스탠드가 조형으로 되어 있는데 종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대잔치입니다. 블로그가 3마리나 됐네요. 이 조형에 대한 디테일들은 사실 뭐 흠잡을 데 없이 만달로리안에 나왔던 그때의 그 징그러움을 그대로 잘 표현을 해줬고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암석 스탠드가 생각보다 꽤 높고요. 그렇죠?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실물이 궁금했던 쿠일 할아버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고 헤드에 대한 디테일도 굉장하죠. 너무 좋고요. 네, 그 할아버지들도 특유의 그긴 눈썹 또 허옇게 센 그런 눈썹들 표현들도 너무 좋고요. 네, 이런 주름들, 아 눈가 주름들 표현들 살짝 이렇게 벌려진 입에서 나오는 네, 이빨 표현까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코일입니다. 옷 자체가 또 약간 잘 늘어나는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뭐 무릎 앉아까지 뭐다 되시고요. 헤드도 네, 빠지게 <웃음> 설계는 <웃음> 되어 있습니다. 우즈들을 하나씩 또 보여드릴게요. 야, 이런 것도 넣어줬네. 네. 이런 거, 이런 거. 사, 사료통? 이런 거 이제 막 넣어주면서 막 얘기, 대화하지 않나요? 쿠일 할아버지의 총도 이런 식으로 가방 자체가 실제 가방이 아니고 약간 레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에 그냥 자석으로 꽂는 것 같은데? 어 이런 식으로 백팩이 맞게 떨어집니다. 어, 이런 것들 좋네요. 네, 이런 것들도 가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들은 그냥 벨트 옆에다가 클립으로 그냥 끼워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글도 들어있습니다. 여기 약간 또 고글이 이렇게 위에 또 얹어져 있어야 어떤 느낌이 있죠. 네, 씌워주면, 씌워주면 더 예, 못나 보이시긴 하시네요. 참 고마운 할아버지예요. 그러고를또 지키기 위해 또 약간의 희생을 좀 하시지만 그리고 네, 이렇게 루즈들도 추가로 들어가 있고 손 파츠는 추가로 네네 개가 더 들어가 있네요. 블러그네 이렇게 또조종할수 있게 이렇게 잡는 손이 한 쌍이 들어가 있고요. 총을 잡는 네 오른손 하나 두 손가락을 네 이렇게 검지와 중지를 펼치고 있는 이런 손이 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캐팅큐 이건가?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여기 태워봐야 되겠죠. 네, 이 할아버님을 손은 딱한 손으로만 좀 잡아줘도 좋을 것 같고. 탄소는 다른 거 잡을게요. 근데 이렇게 컸나? 밸런싱이 맞는 거예요? 와 지금 여기 화면에는 지금 담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잠시만요. 와 멋있는데요? 너무 멋있는데요? 블로그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구일 할아버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봤고요. 나중에 제가 그 블로그랑 만달로리안 이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투샷 뮤지엄에다가 해놓을 거예요. 네, 이렇게 투샷을 해놓을 거니까 후니버셜 스튜디오 오셔서 직접 내 눈으로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객 행위 잘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카탄 그리고 더 울부스 같이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크, 보카탄 크레이즈. 속박스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소체는 생겼습니다. 완전 여성형 바디인데 묵직합니다. 네,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얼굴보다 네, 보카탄의 실제 엄마스크에 대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걸로 한번 바꿔놓을게요. 와, 이건 참뭐 진심으로 만들었네요. 네, 지금 앞에 스탠드 앞에 이 디오라마를 전시를 할 거면 사실 이걸 여기다 붙였으면 안 되고, 그냥 그 스티커를 뜯어서 여기 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아,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네, 뒤에 배경지는 이런 식으로. 딘자링과 함께 그 미션을 했었던 그 함선 쪽, 네, 디오라마가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 여기도 멋있게 잘 만들었어요. 앞에 표지. 이 친구는 뭐 훨씬 더 단순하네요. 네. 손누즈와 제트팩, 그리고 여기 총도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 아니고 이제 곁다리식이기 때문에 얘들은 진짜 만달로리한 뭐 광팬이 아닌 이상은 네, 뭐, 굳이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네, 사실, 보카탄은 조금, 네,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모프기디언이랑 IG11, 보카탄 요 정도는 사실은 좀 같이 두면 은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만달로리안 딘자린 피규어를 또 시작으로, 네, 쿠인 할아버지와 블러그, 그리고, 네, 요 친구들까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만달로리안 시즌3도 또 방영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또, 시즌3가 나오면 기대되는 마음으로, 또 관련된 만날로 위한 피규어들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까지 전하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 다음 시간에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